어.. 일단 염색을 하기야 어.. 내, 맨날 그.. 탈색을 하면은 뿌리 염색을 맨날 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귀찮아서 연습할 시간이 탈색을 하러 가기는게 너무 싫고 그리고 휴간 날도 좀 쉬고서 놀고 싶은데 그 날에도 뭔가 뿌리 염색을 해야 되는게 너무 싫어서 그냥 검은색으로 염색 해서 좀더 개인 영화시간을 늘렸다? 정도인 것 같아요. <웃음> 안녕하세요. T1NTD 박진성입니다. 음, 오늘, 하나를 상대로, 전 라인이 다, 잘 해서, 누른 것, 힘으로 잘 누른 것 같아서, 기분 좋게 이긴 것 같아요. 음, 경기를, 이렇게, 예상하지 못했고요. 하나를 되게, 음, 잘하는 팀이라 생각해서, 근데 저희가 오늘 되게 다들 너무 잘해가지고, 쉽게 이겨서, 자신감도 얻은 것 같아요. 일단, 연승을 다니고 있어도 너무 기분이 좋고, 음, 합도 잘 맞아가는 것 같고 네, 다들 열심히 해서 잘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, 플레이 오프 음, 이 조합의 장점은 베테랑들이 많다? 베테랑들이 많아서 골적으로더 많이 나온다? 골 세나는 또, 또 팀이 하기 나름이라서 상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세나는 또 단식 서폿이 얼마나 잘하냐에 따라 다, 다, 티어가 달라져가지고 팀마다 티어가 다를 것 같아요 세나가 그래서 음 세나를 깨는 것도 또 바텀의 실력이고 근데 티어가 그래도 높은 편인 것 같아요 세나가 카이사가 막파란팬가 했다고 하는데 사실 카이사도 뭔가 자기도 개인적으로 되게 딜을 잘해야 되고 하지만 팀발도 타는 사실 원딜이 그냥 팀빨이 좀 많이 타는 것 같은데 8연패할 정도의 그거는 아니라 생각하고 있는데 어... 좀 저는 카이사가 괜찮,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픽이 엄청 좋다는 아닌데 좀 문화에게 좋다? 그래서 좀 사용을 잘할것 같아요 일단 조합에, 조합을 보고 나서 카이사가 좀 날아갈 수 있는 판인지 아닌지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음, 트리스타나도 되게, 카이사한테 힘든, 그, 포지셔닝이 응. 있어가지고, 서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. 어, 사벽전을 달성했는데, 음, 최대한, 오래오래, 잘하는 선수로 남고 싶네요. 어, 확실히, 90, 제가 T1, 지금 T1이기도 하고, 90분 했던 경기가 제 어, 제일 인상 깊었고, 되게 기분이 좋게, 응. <웃음> 이겼던 기억이어서, 90분 경기가 기억에 엄청 남는 것 같고, 대부분, 어, 93분과 아니면 뭐, 옛날에 진에어 때, 강팀이랑 해서, 엄청 막, 캐리했던 판, 막, 진으로 하드캐리했던 그리핀전이나, 아니면 뭐, 음, 케이틀링으로 하드캐리했던 T1전이나, 네. SKT전이나, 그런 게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, 하드캐리한 판이. SKT전 때, 캐틀이랑, 어, 시빌은 뭐, 그때, 프링 때였는데 아무튼 이겨서 되게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. 작년 테디와 이번 테디 좀더 사람이 어 독해졌다. 어 뭔가 좀 작년 테디는 좀더 사람이 어착해 착했던, 착했던 것 같은데 뭔가 이번 테디는 2020년 테디는 딱히 그렇게 막 착한 것 같지 않고 독해진 것 같아요. 어, 일단, 캐리아 선수는, 민석이는, 피지컬이 일단 되게 좋고요. 그리고 스킬샷, 다행전 때. 그리고, 갬 판단 능력이, 한타 때 그, 포지션 잡는 능력이 되게, 다른 서포들에 비해 되게 좋은 것 같아서, 원딜한테 되게 좋은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되게 잘하는 서포트이고, 전체적으로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. 어, 캐리아의 영향도 캐리아의 영향이 되게 많은 것 같고요. 그리고, 저도, 홈이, 라인전 폼이 좀 올라온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히라의 영향이 큰것 같습니다. 잘해서 엄청. 어, 일단 지하스 저는 잘 준비해서 플러프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해야 되고 음... 담원을 만나도 충분히 준비 잘해서 뭐 해봐야죠. 음. 어... 그날 그팀이 앰픽과 그 플레이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서 저희가 근데 뱀픽은 충분히 잘하기도 하고 감독심인데 너무 플레이를 잘하고 하면은 충분히 염색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. 어, 일단 염색을 하기가 어, 맨날 그 탈색을 하면은 뿌리 염색을 맨날 해야 되더라고요. 그리고 너무 귀찮아서 연습할 시간이 탈색을 하기는 게 너무 싫고 그리고 휴가 날에도 좀쉬서 놀고 싶은데 그 날에도 뭔가 뿌리 염색을 해야 되는 게 너무 싫어서 그냥 검은색으로 염색해서 좀더 개인 영화 시간에 늘렸다? 이 정도인 것 같아요. 어, 항상 너무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플리어 오프가 시작되는데 최대한 좋은 모습 보여드려서 기분 좋게 해드릴 수 있, 있도록 하겠습니다. 파이팅